오에만 해라네. 스펙으로 다 날려버릴 테니까. 액션. 아, 처음에 이걸 켜는 게더 나아요. 이렇게야 철을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일단 나는 여기서 빠르게 철검 정도만 사서 가는 걸로. 근데 그건 부격이야 아씨 잡고 죽었다 이제는 좀 늘었어요 예전에 하비형이 아니에요 아, 벌써 2킬을 했죠 하비형 왜 이렇게 됐어 2킬 옛날에 하비형이 아닌 보세요자 그렇죠 자 이제 킬을 어느 정도 제법 따요 벌써 3킬이죠 근데 이제는 이제 우리 팀이 아무것도 안할것 같으니까 이제 팀, 팀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사서 보운을 해줘야죠 왜냐 아무도 안해요 이거 꼭. 이거 하다보면 느껴 진짜 아무도 안해 나 아니면 안하더라고 어른다운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뭐야 아 뭐야 갑자기 땡겨지네 튕겨나가네 이 예, 하나 잡았어요 나라이드도 하나 먹었고우 씨. 어우, 전나인데? 올라갔어 네. 아, 이게 밀리는구나. 뒤에서 치자. 뒤에서 치 아, 저렇게 탑을 쌓고 올라가잖아요. 제가 아직 그더 스킬이 안 돼가지고. 저럴 땐 이길 수가 없어 내걸 내가. 내가. 이잼이이내이제부터 시작이다 가내다 내가. 내가. 내가. 여기 있가아가 내가. 내가. 내가. 내가. 어가 내가. 내가. 내 아, 씨. 아.. 그래도 하나 잡았다 죽을땐 죽더라도 하나 잡고 죽었네 아쉬뭐야 잡았다고도 잡았어요 <웃음> 아씨, 아씨, 키우 아씨, 아까 에스... 저기 아, 있어 아, 아, 좋다. 아, 다이아가 보디었네 아, 빡센데? 터널라가 안해봤는데 터널라나 징겨버렸어 석공 화살 화살을 좀 사가지고 싸 쏴보자 이게 석공도 쏠수 있는거지 오, 잡았다 아 제일 까다로운 놈 잡았다 씨. 자 이제 빨간 지점만 타면 돼 빨간 지점자 아, 레드 점 어디입니까 레드 시정이 어디지? 혹시 나 혼자 남았네 아 죽었다 씨. 아 잡기를 잡았는데 아 아, 잡고 좋았네, 씨.